안녕하세요 공돌아지 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회사일도 좀 바쁘고 이게 뭔가 할만한게 별로 없더라고요뭐 제가 뭐 한가지를 이렇게 막 파는 스타일도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올리는데 약간 두서없는듯한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한동안은 흥미를 좀 잃어서 포스팅을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이소파 관련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소파에 관련된 사용기를 제가 한번 올려드렸고요. 그거는 위에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솔직히 보면 이제 제가 한 1년 좀 넘게 사용을 했고요. 그 이제 거실 구조도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와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용하면서 뭐 이랬던 점, 저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다음에 뭐 주변의 가구랑 뭐 매칭들, 그다음에 뭐 정리하는 거뭐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 장식장, 뭐이 되겠죠? 장식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이, 요게 이제 현관이거든요. 현관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는 애들 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거실하고 이제 제, 저랑 와이프가 있는 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쪽에는 이제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음, 딱 들어왔을 때 약간 구분되어지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장식장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제가 취미로 뭐 레고를 전에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거를 좀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와이프는 여기에다가 다른 걸 놓고 싶어 했는데 제 방에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여기다 놨고요 뭐 요거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아마 ISSD라고 그 아 ssd 군요 네 슈퍼스타 디스토리어 라네요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서 이제 레고 한창 많이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지금도 한 1.2 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 중에는 아마 가장 긴레고 제품일 거예요 요게 이제 isd 라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약자도 그거고 요게 이제 다스베이더 가 타는 그거래요. 여기 이렇게 열면, 요 안에 이제, 그,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미니, 미니어처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조그맣게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안에다 넣으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따로 해놨고, 저쪽에도 이제 레고들이 있고요. 뭐, 레고 취미를 했어요. 요거는, 그, 뭐죠? 원리고, 요건 아마 공제했던 것 같아요. 요게 꽤, 그때 막, 20명 30명 했는데 뭐한 30분 안에 다 매진이 됐던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엑스윙 비행기고요 스타워즈에서 아주 유명한 비행기죠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딱지를 않아서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요게 아마 그 라퓨타 성인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괜찮아요 이게 실제 레고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네, 아주 괜찮아요 이게 오르골인데 오르골 소리도 나요 실제로 네, 지금은 아마 중국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판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요건 좀잘산것 같아요 요거 한 3만원 4만원 정도 들여서 샀던 것 같아요 뭐 밑에도 레고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스타워즈 제품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놓고, 그러니까 저는 거실과 복도를 좀 구분하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그 가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음, 제가 개인적으로 식물 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요 이제 산세베리아는 저가 결혼을 할때 이제 샀던 거예요. 근데 한1한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잘 자라고 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한한두번 정도 크게 이제 속간에서 버려도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뭐 이거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십몇년 동안 아주 잘 자랍니다 지금 또 이렇게 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쇼파고요 지금 뭐잘 사용을 하고 있고 영상 찍는다고 조금 치우기는 했는데 원래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막 난리죠 요 밑에는 이제 애들 뭐 레고 맞추고 놀고 그러는 공간이고 요게 이제 그 전에 있던 쇼파에 딸려왔던 그 식탁 테이블이에요 그래 요거는 이제 여기 앉아서 차 마실 때차 같은 거 놓으면서 이제 밖에 경치 보고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 보시게 되면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이제 스피커 요거가 원래 전에는 tv 를요 스피커 요, 요 스피커로 연결해서 봤는데 현재는 요 조그만 스피커들 요기보면 세개있고요저 왼쪽에 우퍼 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도 이제 조그만 스피커가 있고 여기도 조그만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5.1 채널 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커가 쭉 둘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영화나 이제 TV 프로그램을 볼때뭐더 좋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제품이 있고,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소리들을 이제 정제를 해주고 쏴주는 장치예요 요걸 리시버라고 하는데, 그거 이용을 해서 샀어요. 요거는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동생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스피커를 샀고요 국내에서 요렇게 사면은 아마 한 스피커만 한 100만원 한120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뭐 미국 코스트코에서 싸게 사가지고 한 60만원 정도 샀고 조 리시버가 아마 한 4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충 한 100만원 정도의 스피커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래는 그냥 TV용으로 듣던 그 스피커인데 이게 좀 커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음,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좀 크고, 이게 보통 스피커들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데, 이제 밑에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톨보이 스피커라고 래서 소리는 조금 좋아요. 근데 이게, 음,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 그냥 가성비 브랜드라고 해요. 이게 클립시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pc 스피커 옛날에 그 컴퓨터 할때 그때 뭐 pc 스피커라고 해서 고런 게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매해서 쓰던 스피커에요 지금도 보면 제 방에 이렇게 스피커들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예 아직도 이제 pc 하면서도 스피커 많이 듣고 있고요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우퍼고 여기 21 채널 스피커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저 취미생활 많아요 요 <웃음> 자랑은 아니고 요렇게 이제 건담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요 취미생활로 건담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뭐 피규어도 모으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랜도너스 옛날에 했었어요 랜도너스도좀 하고 뭐또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는 다 여기서 뭐 수리하고 고치는 거는 다요 부분에서 해요 그런 영상이고요아 그리고 네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요 TV의 소리로 안 듣고 저는 요기랑 요기를 연결을 해서 들었었어요 근데 아뭐 TV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영화 볼때좀 소리가 이렇게 막 뒤에서도 나고뭐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좀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좀 위에 있는 걸로 현재 TV도 다 바꿔서 듣고 있고 지금 요 현재 톨보이 스피커는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음악들을 때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좋은 게 자체에 블루투스나 앰프랑 그런 게다 내장이 돼 있어서 그냥 블루투스 연결도 돼요. 요거는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희 집에뭐 자랑이 아닌 자랑이 저희 집이 이제 구글 홈으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소니 스피커가 이제 구글 홈 스피커인데 요거 이제 얘기하면 몇 가지들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구글 불 켜줘 그러면 이제 식탁등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왜 했냐면 뭐 별거는 아닌데 이게 식탁등이 원래 요 바깥에 있어요 요기인데 밥 먹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걸어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좀 싫어서 요거 이제 이용을 해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샤오미 그 현금 그 LED등 요거 사면은 그냥 쉽게 됩니다. 오케이 구글 불 꺼줘. 네 이렇게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도 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구글 TV 켜줘. 네 뭐라고 하죠. 그러면 TV가 이제 자동으로 켜지고요. 뭐. 그 이거를, 이제, 요렇게 하려면, 이제, TV 쪽에서도 이제, 그, 구글 홈이랑 뭔가 연결되는 그치, 것들이 하나님. 필요한데, 아, TV는 좀 끌게요. 오케이, 구글. TV 꺼져. 네. 요게, 그, 하모니라고 로지텍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 미국에서는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시지는 않더라고요그이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저희 집에 TV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셋탑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요것도 이제 블루투스 요 기둥 큰 스피커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다이 리모컨 하나로 이제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구글 홈이랑도 이제 연동이 됩니다. 뭐 그래서 뭐 이제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넷플릭스가 아마 켜질 거예요. 네, 켜지죠. 넷플릭스 할때도 보통 리모컨 여러개 놓고 보는데 그렇게 안하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 넷플릭스들 보면 지금 음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5.1 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요거를 이제 이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들으면 이제 소리가 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근데 음, 원래 지금 제가 한 그, 홈시어터가 가장 입문, 그러니까 5.1 채널이라고 해서 스피커를 다섯 개 쓰는 게 가장 이제 하위 버전이고요. 이제 뭐 7.1, 9.1, 뭐 1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피커 개수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는 5.1 이상이 거의 없어요 이제 7.1도 있기는 한데 가끔가다 있고요 그래서 5.1로 들을 때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1 소스가 좀 있죠 그래서 5.1로 들을 때는 뭐 영화관은 아니지만 영화관 비스무리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서 뭐그 용도로 이제 스피커를 좀샀고요 TV도 이제 직구했어요. TV는 75인치인데, 아마 200만 원 초반대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요 TV 받침대는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했고요. 원래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리시버, 요 리시버 있는 부분이 원래 서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랍을 빼버리고 제가 이 리시버를 넣, 넣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리시버가 되게 되면 이제 스피커 전선들을 좀 많이 연결을 해야 돼서 전선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요거는 선정리 관련해서는 이제 그 위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하나 샘플로 그런 것처럼 제가 선정리에 조금 민감한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쭉 이쁘게 정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요런 선들 집에 보면 이제 뒤에다가 이제 다 쳐박아 두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저는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어 여기서 이제 선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그, 이게 지 지저분하게 모여요. 근데 그 부분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누 거죠. 저 뒤에 이제 하판인데, 하판은 이제 구멍 뚫기가 쉬워서 그냥 송곳 같은 거로 뚫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고, 이뭐이 뭐이 밑으로 이제 리시버 뒤쪽에도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작업을 했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원래 뚫려 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루에서도 이제 깔끔하게 볼수 있게 우선 작업을 한 거고요. 네 요거는 다시 좀 집어 넣을게요 요렇게 이제 집어넣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아 거실에 보면 이제 애들이 놀수 놀게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원래는 저희 애들 이제 방에서만 놀게 했는데 너무 방에만 있, 있으니까 요즘에는 마루에 나와서 좀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뭐 많이는 안 키우는데 이렇게 몇개 키우고 있습니다 요건 아마 저희 첫째 다니는 학원에서 뭐 선물로 준것 같은데 그냥 작년 겨울에 받았어요 이거 아마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식물인데 그냥 계속 잘살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다 주신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 애들 키우라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다육이 같은 애들 이제 키우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음아 그리고 요거 지금 요거는 저희가 액자인데, 요런 액자를 좀 샀어요. 원래 요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거에 중국에서 아마 샀던 것 같아요. 제 액자 좀 저희 집에 있는 거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요, 요게 있고요. 요거는 좀 사이즈가 커요. 들어왔을 때, 약간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이런 액자, 이런 느낌 액자 하나가 있고요. 요게 아마, 세로가 한140 정도 돼요. 꽤큰 거고, 여기서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제 애들 방 쪽에 있는 이 액자가 있고요. 이게 뭐꽃 액자인데, 저희 와이프가 미대 출신인데, 이게 뭐, 모 이미테이션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있고, 그 방에 이제 애들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부방 따로 있습니다. 액자는 다 액자거리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걸었고요. 요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선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액자가 있고, 네, 이제 마루에 있는 액자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와이프 이제 졸업작품이고요. 요거 이제 집에서 취미생활로 와이프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부엌이고, 이제 요쪽 벽에 있는 거는, 이제 뭐그 뭐죠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여기도 레고 하나 있고 요게 이제 제가 네이버 옛날에 그 네이버 무슨 사진 뭐 매일 올리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면 먹었던 사진이고요 옛날에 요게 아마 둥머리 어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뭐 유튜브 편집하고 영상 찍고 뭐 저의 취미로 이제 게임도 좀 하는데 게임하는 장소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 제가 LOL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인생 3년을 아사간 게임이 있어요. 와우라고 이 네, 요게 이제 와우 제가 옛날에 하던 흑마법사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뭐 취미로 건담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제 PC. 요게 아마 요것도 요거 관련된 포스팅이 몇개 있을 거예요. 요게 34인치 게이밍용 모니터고 요게 이제 사진 편집용 24인치 모니터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에 PC 새로 이제 좀 구성해서 만든 거고 네 요것도 리뷰 다 올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요 새로 이제 순이 하나 났어요. 잘 크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딸내미 아마 줄것 같아요 잘라서 요게 아마 빼는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는 아 그리고 이제 쇼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년 정도 썼는데 이 단점이 결국은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 진다고 할까요? 이게 보면 가죽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고, 안에 있는 쿠션이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좀 쭈글쭈글해진다?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이게 텐션이 없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사람이 이제 뭐 앉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리,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로 했기 때문에 밑이 아주 깨끗해요. 네, 밑에가 아주 깨끗해서 이거는 웬만하시면은 아마 청소기 지금 저기에 있는 청소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로 하시는 거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뒤도 뭐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구독자 100명 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제가 퀄리티도 없는데 네, 이렇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잠깐 잠깐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